하와이 휴! 뭐라고? 하와이 휴! 아 이런 것좀 하지 마! 아, 아무도 뭐... 안 따라해! 안녕 만나녀 비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누입니다! 뭐지? 어. 자! 오늘 저희가 좀 약간 뜬금없는 장소에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좀 네. 호텔로 좀 도망왔습니다. 사실 정확한 거는 저희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웃음> <웃음> 컴퓨터 하는데 땀이 막 주룩주룩 나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예, 호텔로 왔습니다. 또 모인 김에 좀 같이 컨텐츠 찍으면 좋잖아. 해영이도 아, 아, 왜도또 뭐 그렇죠. 또 그거 포켓몬 카드도 많이 까셨잖아요. 어, 포켓몬 카드도 많이 깠는데 네. 저뭐 일단은 중요한 거는 다이로가 100 제가 먹었으니까 괜찮아요. 또또또 다이로가. 또또 다이로가. 아. 다이로가래다이로가왜 아, 개명을 하고 아, 있어 멀쩡한 포켓몬 이름은 아 왠지 디아로 가면은 디아블로 으이. 같아가지고 아. 제가 또 호텔에서 포켓몬 카드깡 한번 준비해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너한테 내가 졌지? 음. 마지막에 내가 졌어 <웃음> 그래도 짝퉁카드 아주 맛있게 가져가셨잖아 <웃음> <웃음> 내똑같은 <통과추> 차리냐? <웃음> <웃음> 오늘은 또 다른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아, 고성, 녹돈 돼지, 맥도날드 햄버거예요 제가 햄버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잘됐다, 또. 거기에 아. 또, 세트까지. 아! 야, 감티 오다가 다 먹었지, 니가. 아니, 오다가 좀 흘렸어요, 제가 아이, 또, 고래 치고 있어! 이거 반이나 <웃음> 먹고! 근데 하필 많은 음식 중에 이게, 제가 햄버거로, 맥도날드 음. 햄버거 준비한 이유. 짜잔! 어, 네. 맥도날드네, 막 그. 25주년 기념으로, 한정판 해피밀 포켓몬 카드입니다. 국내 거야? 아니요, 아, 아 해외 거니다아 진짜. 열 음. 팩씩 까가지고 피카츄가 많이 나온 사람이 어? 예, 햄버거를 먹는 겁니다. 아 그래서 햄버거 하나구나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러면은 진사람은? 진사람도 뭐 음식이 준비되어 있긴 해요 아 그래? 짜잔 네. 아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아 왜 이것도 햄버거야 햄버거 젤리 아 그래? 네, 진사람 이거 맛있게 먹으면 돼요 모양만 햄버거 모양이면은 햄버거더라 이거지? <웃음> 어 너는 사람 모양인데 왜 사람이 아닌지? <웃음> 어? <웃음> 자 그러면은 10개씩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흰색이랑 검정색이 이렇게 있네. 나, 나 흰색으로 하겠어. 야, 이게 보니까 무슨 접는 게 있는데, 여기 뒤에? 아, 이게 또 대박인 게 어. 이걸로 앨범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다고 러죠 아, 네. 얘를 이렇게 접으면은 박스가 돼, 이렇게. 어? 카드 꽂이 같은 거? 어, 카드 박스. 아, 우와. 봐요.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씌우면은. 아! 음. 카드박스. 우와! 카드박스네! 야,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이거 봐봐. 이게 앞모양은 앞에 이렇게 돼있고, 뒷모양은 이렇게 돼있고. 오! 헤자스러운데 일단 이게 핵심은 요거죠. 여기서 피카치 나오면 된다, 이거죠. 아, 이게 카드 구성이 홀로카드 한 장이라 그냥 어허? 일반 노말카드 하나 있어요. 치코리타. 일단 물장이. 어? 아, 얘 이름 뭐였더라? 아, 얼마 전에 잡았는데 아, 나무, 나무. 어, 얘 알아요? 얘울먹 아, 어, 아, 울먹이. 울먹이. 오, 좀 아시네. 울먹이를 몰라? 이거 뭐야? 이거요? 어. 너 진짜 이거 모르면은 이거 불량이 어... 이거 불량이 맞아요? 어 맞아 진짜 불량이 맞아? 어불량 맞아 찍은건데? 이거 뭔지 알아? 이거 꿀꿀이 꿀꿀이 꿀꿀. 아... 꿀꿀. 얘 지나면 뭐 돼요? 꿀꿀이 꿀꿀. 뭐지? 아 짜잔 치코리타네자 <웃음> 다음 피카츄뿅? 아 이상희씨 까비 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니가 샀잖아 이거 카드 다 똥인데? 불... 량이아네 망했죠 아니, <웃음> 아 이거 아야 오늘 피카츄가 포... 파츠가... 야 진짜 너무 별론데? 어, 야 이거, 야 이거 괜찮겠냐? 잠깐만 그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봐야겠다. 오, 야, 야 오, 야, 이거, 부족해. 야, 어, 어, 서래서 햄버거 냄새! 오늘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진짜 너무 먹고 싶다. 내가 지금 피카츄 그냥 까면 내꺼 된 거잖아. 힘없는삼야 <웃음> 피카츄 아래요? 템인가봐. 야, 피카츄 진짜 안 나온다. 이런 경우가 있어? 아, 선생연분이다 개만, 개만 나오면 되겠다. 나도, 나도, 나도 나왔어. 아, 깨구마로 맛집이네. 너 그러면 이거 뭔지 알아나너 이거 뭔지 모르지? 야, 심지어 이거 얼마 전에 포켓몬 고에서도 이거 저기 했었잖아. 어, 아, 그래요? 전 처음 뵙는 분 아. 브용도 그렇고, 휴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보다 포켓몬에 대해서 진짜 1도 몰라 어, 아무것도 몰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뭐 어, 피카츄, 피카츄 나왔어? 나왔... 엄청난 게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안 나왔어. 어, 엄청난 게 나왔어요. 그냥 해. 사실상 끝이야 이거. 솔직히 이거는 피카츄가 나왔으면은 이거는 진짜 포켓몬이 날 버린 거야 진짜. 자 가봅시다. 하나, 하나 둘, 셋. 아, 아! 오케이, 아 뭐야? 버려졌다. 아니. 얘 피카츄가 나오네 야. 와 근데 나. 피카츄 너무 귀엽다 이거 봐 햄버거 잘 먹게 생겼네 얘가 아왜 얘만 만나면 맨날 지지? 거기에 싹카츄까지! 아. 아 피카츄 <웃음> 벌써 다 썼어 거의 없어 아 근데 거기서 나오시면 또 인정 드릴게요 제가. 아니 인정이고 뭐고 우리 다 땄는데? 거기서 뭐 나오면 되지. <웃음> 자 3, 2, 1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좋기는 한데. 오 파이리 홀로. 솔직히 파이리가 더 먹어주는 거 아시죠? 여기 그림 붙여 있는 게 누구? 심지어 근데 본인이 골라가셨어. 그러니까. <웃음> 아할 말이 그러니까 없기는 다. 해. 똥손 인정이죠. 피카츄 제발 나와줘 제발. 남은 거다한 번에 까보죠. 하나 둘셋 뼈. 아? 오 오케이 물. <웃음> 찡 대가줘. 한 마리 오케이. 근데 나도 배가 줘. 피카피카. 우리는 모두 친구. 피카카 아, 피카 피카. 피카. 아 나한 마리 나온 거야. 그러면은. 자, 아니, 이거 뭐예요 아니, 뭐. 아, 이건 진짜 모르면은 진 이거 야. 아니. 아니, 저저다 알아요. 아는데 아, 이게. 아, 그런 거다 필요 없고 빨리 빨리 까세요.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웃음> <아무> 필요가 없어. <웃음> 아무 필요가 없어. 마지막 제발. 과연 짠! 오, 피카이 똑같이 연벌이네. 나는 피카츄! 아, 세 마리. 당신은. 헤메리. 하... 에라이! 거진 그 거야, 내가? 네. <웃음> <웃음> 아니, 왜얘 맨날 얘한테만 예언, 치냐? 아. 나 브링이 형 마음을 알것 같아. 브링이 형이 나한테 맨날 이렇게 지거든. 그럼 우리 상성인가? 약간 상성이 있는 것 같아, 인간 상성이. 어, 이거 속성이 있나 보네. 아. 휴지 속성. 휴지 속성은 비누에게 매우 강합니다. 나는 그러면은 비누 속성은 브링이 형한테 한두배 데미지 들어가는 건가? 어. 효과가 굉장했다. 찌릿 찌릿찌릿. 예, 배고프니까요. 빨리 젤리 내놓으세요. 젤리라도 먹어야겠네요. 아, 네. 저기게때마침 제가 딱 보정녹돈 먹어 먹고 싶어 가지고 이거 사 왔는데 이게 제 입에 들어가네요. 아. 저 생긴 거 봐요. 와! 오우 냄새 좋네. 야, 야. 역시 젤리과거 아, 듬스멜나 그 젤리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여러분, 이 사이즈 보세요. 절대 꿀리지 않아요. 너무 부럽다. 이거 안 네. 이거 3, 봐. 이거 한 300개 붙여야 되게 이거들. 아니, 아닌데. 지금 카메라에서는 내개더 큰데. 맛있는 콜라까지. 치 r 스 아, 예, 네, 마실 거 주세요. 음, 마실 것도 줘야지. 마실 아, 거 필요해요? 어. 아, 저것도 마실 거는 어. 준비해봤지, 내가. 오, 어, 진짜. 제가 자비는 있습니다. 어, 뭐, 뭐, 뭐. 아, 저 저도... 콜라 준비했습니다. <웃음> 콜라 덩어리야, 그냥. 네. 제가 자비는 있죠, 제가. 고맙다, 야. 예, 예, 많이, 많이 드세요. 거의 무한리필 수준이네요, 예. 어. 음. 해봐. 에이, 이렇게 막편식하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우, 야. 잘 드시네. 어우, 나 패티가 두꺼워가지고. 아이고. 어, 씹는데 음, 시간이 걸린다. 패티가 아주 묵직하네 아 이거 뭐맛있것도좀 마셔주세요 이거 뭐 목마르지 않아요? 확실히. 아, <웃음> 오햄버거 콜라 오, 완벽한 좋아. 조합이야 아 이게 목이 매지? 어 콜라 맛죽네어그딱 아, 햄콜 세트 원래 이제 햄버거가 좀 먹먹하니까 물 마시는 것처럼 콜라를 마시는 건데 둘다 먹먹하지? 와 이게 그 말로맞았던 보성 녹던 버거 음 맛있겠다 아 아우, 어. 저 맛있게 먹는 거 봐야. 어. 음. 아유. 음. 음. 음. 음. 음. 음. 아유, 짜증난다야. <웃음> 아, 그 맛있 맛있다.